네,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강의, 이번 시간에는 어, 공생의 1년 기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복음의 공생의 기간, 어, 기간별로 구분을 해보시면, 어, 공생의 1년 기간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4장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2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4복음서에서 전체적인 비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특별히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첫 번째 유월절 날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어, 중요한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시작된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이게 새해와 관련된 날이고, 그리고 날짜는 1월 14일이에요. 이 유월절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시면은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거죠. 당시에 그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어 바른 자, 장자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무교절에는 예수님의 장사 대신 어, 무덤에 묻히신 거 그리고 초실절은 어, 예수님의 부활과 첫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 있다. 공생의 1년 기간은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에서 성전 청결 사건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방문 사건이 있고요. 갈릴리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네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유월절은 AD 28년경에 첫 번째 유월절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9년까지 1년간에 벌어진 사건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 되고요. 어, 이 배경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요세 지역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역에 있어서, 어, 이유월절날 성전 청결하신 사건은 요한 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공관 복음에 이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예루살렘은 과거의 예루살렘과 현대 예루살렘이 그 지도가 틀리죠. 자,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이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현재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란 말 다시, 자체가 이제 평화의 도시인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구역이 네 구역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성전터는 지금 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밑에 유대교 구역, 그리고 기독교 구역이 그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십자가 지셨던 지역이 기독교 구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구역이 어, 그 현재 그 어, 헤롯의 궁전터와 다윗의 망대가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은 어, 이게 반은, 그러니까 일부가 유대교 구역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슬람 쪽에 있다. 자. 예수님이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했을 때그 사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요한복음 2장 어, 2, 2장 13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그 성전 안에서 그 소, 양, 비둘기 다 재물들이죠.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그랬어요 장사는 이게 원어를 보시면 은 이게 마켓이나 아니면 마트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 시장 바닥으로 만들지 말라 그 얘기죠. 자이 얘기를 보고 이 얘기 이, 이 상황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어, 아니 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그 메시아로 밖에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라기에서에도 나오지만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말, 그 메시아상이 있었죠. 그래서 네가 메시아야? 메시아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해?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서 사인을 보여봐 이 말이죠. 기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성전과 예수님을 동일시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부활 사건을 예언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된 사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심으로써 공생회를 시작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볼게요. 자,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그게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멸망했죠. 그리고 2성전이 수룩바벨 성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의리의리했던 솔로몬 1성전이 느부갓네살의 어, 침공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어, 그런데 너무 초라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이 유대인들이 항상 그 가슴 아파하니까 어, 헤롯 왕이 어, 나중에 이제 로마 총독기에 그 집권하게 되면서 이 헤롯 왕은 그 사실은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 이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도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피가 출신 성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마리암네 일세라 그래서 하스몬 왕조 유대의 독립기에 있었던 그 왕조 마지막 공주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있었는데 그 성전을 증축하고 보완하고 아주 멋있게 이제 단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지지와 환호를 받게 되는데 어, 이 헤롯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린 시절 애기, 유아 학살을 했던 어, 그 헤롯이죠. 자, 그 당시에 이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면. 막그 해가 비치면은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막 금으로 도배를 어, 해놨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증축한 그 시간이 무려 그 8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83년 동안 증축을 하고 이게 예수님 이후에 AD 63년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어 공사를 한지 한 46년이 됐을 때였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이 성전을 벽을헐이성 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제 황당한 거죠 46년간 이렇게 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자이 성전의 크기가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고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 있죠? 이곳은 그 기도에, 기도하는 장소인데, 여인들만 있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곳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8개의 성문이 성벽이에요. 이제 성전이 있고, 그 밖에 둘러싼 성벽에 8개의 성문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고 기억하시고요. 어, 특별히 여기에서 기억하실 부분이 이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문이라는 거고 하나는 양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양문은 그 재물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쉽 게이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메데스 다못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문이라고 해서 이것이 미문이라고도 하고 또 회계의문 자비의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전 쪽에 있죠. 어, 이 사장문이라고도 하는 이 양문이 왜 이제 사자문이라고 하냐면, 보시면 은 부조의 그 사자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스테반이 죽었어요. 스테반이 숨겨있기 때문에 스테반 문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제 황금문이라고 하는 동문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바로 그 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회계의 문, 자비, 자비의 문이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쌍둥이 문이 있죠? 어, 이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시고, 이 특별히 이제 황금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그 AD 520년에 이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전에 그 AD 70년에 로마가 다 이제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그 거의 남지 않고, 아예 안, 안고다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이제 520년에 그 다시 세워져서 그이 이 문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오스만 제국의 그 술탄 술레이 술레이만 일세라는 사람이 1541년에 이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가 이 동, 동문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쪽을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문을 봉쇄해 버려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랍인들이 오늘날까지 이쪽으로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의 메시아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유리하잖아요. 자기들한테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부정타게 하려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막 만들어 놓고 아랍인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에 오는 길을 막고 있죠. 물론 이제 그런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것이 에스겔서의 동문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음~ 오실 때까지 그곳을 닫아둘지라라는 이 말씀이 그 성취된 것으로 또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헤로성전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요. 어, 여기 안토니오 요세라고 북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 빌라도 법정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것을 경계선을 나타낸 파티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래서 동쪽에 이렇게 그, 그 행각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왕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사실상 성전으로 보기보다는 로마의 그 행정을 돕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산에 들인 건물이 고쪽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훌다 게이트부터가 이제 이게 성전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와 이 왕의 행각 사이에 요 교묘하게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거죠. 왜 그랬냐. 당시에 이제, 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물들이 그 다치거나 또는 뭐, 그 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그 상황에서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 이 약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때 가장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부패했던 시기였다 그랬죠. 자, 여기에 그, 누가가 3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장인과 사위의 관계 이것도 아들 관계도 아니고 이런 관계로 지금 대제사장이 어, 둘이 같이 해먹고 있을 때다 이렇게 비꼬면서 가장 부패했던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어, 이 감남산에다가 이 제사장들이요. 가게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한마디로 상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물을 자기들이 그 재물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밖에 없었죠 그래서 독 자기들만의 그 독점적인 권한인데 그 권한을 악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 이 재물을 갖다가 이 성전에 가, 가져와서 바치려고 하면 어 그거 부적격인데 이렇게 판정을 하면은 당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감남산에 가서 재물을, 어, 흠, 없는 재물을 다시 사와라. 이렇게 하면 가서 자기가 돈을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냥 돈을 그냥 쓸어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로마에다가 뇌물로 바치고 자기가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그 권, 그 권력과 그리고 이 이득을 같이 취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가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걸로도 지금 만족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성전에까지 이제 출장소를, 임시 출장소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안나스 상점을 여기다가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스러 버리신 건데, 어, 이게 법적으로는 봤을 때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요. 이게 로마의 구역처럼 마치 보여서 이게 성전 아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어, 그 의도를, 악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으로 보시고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그 성전 청결 사건이 한번더 있는데요 그게 공생의 3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 요한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닌가 왜마태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게 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왜첫 번째 이렇게 공생의 사건으로 나올까 이렇게 어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사건이 1차 청결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공감복음의그두 번째 성, 청결 사건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성결 사건에서는, 청결 사건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란 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마가누가에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는 너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본문이 나와요. 이사야 56장 6절에 보시면 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레,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11절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은 이게 살인범들이에요. 그냥 그 종도둑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 그리고 머더의 murder, 그 개념이죠.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던 이런 악한 악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자이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성전청결 사건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지금 일어난 사건은 공생의 1년 기간에 일어났던 1차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 3장 1절과 시0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기고 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어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 정말 메시아가 온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 엄청난 그 환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그룹들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등을 치게 되겠지만 어 그러나 어이이 이 사건 이후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백성들의 시각은 달랐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것을 성전을 청결하시는 것은 메시아만 할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표적을 지금 여기서 보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니고데모의 방문과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어져서 나오는 거고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자이 사건 이후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두계파와 바리세파가 유대에 있었는데 어, 이두 파가 이제 사실은 그 앙숙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적대관계였죠. 사두개파는 그 지지 기반이 성전이었다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교리상으로도 바리세파하고 틀렸어요. 내세나 부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을 했고요. 바리세파는 이 부활이나 그 다음에, 어 이런 영혼불멸 사상에 대해서, 영들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전전승을 특별히 강조했고요. 근데 바리세파 중에서는 나중에 회계해서 어,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사두개파에서는요 한 명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고 어, 성전이 파괴될 때이 사두개파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성전이 없어지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이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쓸어버리고 청소하시는 사건을 보시고 보고 어, 사두개파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제 죽일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근본적으로 적대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그러면은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바리세파 안에도 힐레파와 샹마이파가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융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또 이걸 갖다가 너무 고지고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좀 융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 이 끝까지 이제 이 사두개파와 같이 예수님의 적으로 되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그냥 이름도 없는 시골뜨기 그 촌에서 온그 랍비 청년 랍비 새파랗게 젊은 랍비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랍비가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보일 수 있는 이런 표적을 보이면서 성전을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와 갈릴리와 전역에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 완전히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어,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이 인기가 완전히 치솟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민중들이, 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몰라 하고 막 몰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안에서 이제 경계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과, 뭔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바로 그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 이, 이날, 바, 에, 이 대표를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이말 처음에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어,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만약에 당신이 어, 하는 이 표적을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면 는할수 없다. 이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지지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이 사람은 굉장히... 그.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알아보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 얘기를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딱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는 우리가 아멘아멘 하죠. 원어가 아멘아멘이에요. 어 그래서 아멘아멘 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자,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갖다가 표현을 하시 뜬금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를 볼수 없어 이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 말이죠. 자, 이왜 지금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했냐?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표현의 그 아노덴이라는 표현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그러니까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마치 환생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 들리겠죠. 자,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 니고데모가 잘못 해석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실레이안 토우 대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4장 17절에 그 공생애 하실 때 바로 이제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 이랬을 때그 천국이라는 말은 마실레이안 톤 우라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이제 침례의왕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에 하늘에서 임하는 이땅 가운데 임하는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돼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 알곡이 되고,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다 우리는 다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니고데모한테는 천국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서는 초림과 관련된 즉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니고데모한테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의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뒷부분을 보세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 즉 영으로 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니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을 때 바람은 성령과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나, 이 바람이 이게 부는 거나, 이제 어디로,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결과는 알수 있죠. 바람이 지나간 흔적, 우리 태풍 불면 그 흔적이 나오죠? 그 소리 다 들을 수 있죠? 자, 이 흔적이, 결과가 나오죠. 회개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거듭난 열매가 있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 말에 이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직까지도 이제 해, 에, 이해를 제이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되면서도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은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 새형, 새 마음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어,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하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할때 나는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굳이 우리는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어, 뒷부분을 보시면요. 자, 3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는 가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 그 올라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올라간 자는 누구만 있다? 예수님만 있다 즉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연계의 비밀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증언한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제 하나님이 증언을 하고 있다 나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증언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4절에 오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자, 민숙이 21장을 보시면요. 무슨 사건이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 이게 돌아가야 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불평불만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요. 이 뱀이 이제 불뱀이 독사인데요. 어떤, 정확히 어떤 독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원어를 보시면은, Fiery Serpent에 해당하는 이니까, 어, 쉐라핌이라고 이게 지금 표현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쉐라핌은 날개 달린 그 여섯 개 날개를 가진 가장 높은 천사 그룹이죠. 그래서 어 이거 하나님이 보낸 그런 뱀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못본 뱀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그 순식간에 많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어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산다. 물렸는데 그것을 보면 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다니니까 어, 사람들이 살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이 계속 살아 백성들이 그때까지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걸 갖다가 우성숭배를 하니까 이거를 막그 깨뜨려 버리고 어 그것을 부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것을 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그 느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 교회에 그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조각 형태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D자형으로 된그 막대 연그 지팡이였는지 막대였는지 문 어, 장대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옆에 있는 일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그 뱀을 달았던 것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 살았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인용하셨죠? 바로 이 십자가형 때문에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냥 이 크로스 형태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로마에서는 제일 먼저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이 처형이 일자형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자로 사람을 팔과 다리를 포개가지고 그 못을 박아서 죽였는데 이렇게 하면 은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한 시간 내로 사람이 사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좀더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바 막대기를 하나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타우형, T자형, 어, 이십자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자형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이 T자형으로 가셨는지 또 안드레는 보통 이렇게 X자형으로 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 일반적으로 지금 그알 때는 그 이렇게 T자형 아니면은 그 크로스형 이렇게 지금 알고 있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지금 초림주, 구원주로 왔고 나는 죽으러 왔어.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이 독생자는 원어로 보면 그 모노게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이 세상 즉 인류를 사랑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온 것은 심판주로 온게 아니라 구원주로 왔다라는 것을 3장 17절에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따른다는 표현은요, 여기서 그, 어, 그냥 이렇게 뒤따르는 표현이 아니라 지키다 행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빛은 포스예요. 그래서 진리죠. 즉,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께로 올수 있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러 왔다. 모세, 모세가 지금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나는 장대에 달린 녹뱀처럼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었을 때, 리더 중에 리더, 가 되라고, 이스라엘이 리더가 되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건데, 이 사람은 그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사내들인의 공,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원을 같이 섭렵한 사람이죠. 굉장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밤에 나누었던 그 대화 가운데 이 마음의 심정에 동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언제 이제 그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고 바로 이제 니고데모가 그 밤에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때 장대위에 노뱀처럼 달린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그게 그거구나 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의 장사를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고급, 아주 최고급으로 예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 신약 외경으로 분류가 되는 니고데모 복음을 어, 적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 사역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 침례 요한과 관련된 기사인데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투옥되는 기사는 공간복음에만 나온다.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은 공생의 준비기간부터 이렇게 따라왔던 제자들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누구로 생각해야 돼요? 예, 빌립과 나다나엘과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을 이제 다섯 명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제자들이 다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예수님과 함께 그 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라고 요한복음 4장 2절에 돼 있죠. 근데 이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어 이제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 당신이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침례를 주는 분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때 오셨던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침례 그 요한 선생님이 그 침례 베푸셨던 그분 있잖아요. 어, 그분한테 다 가요. 그그 그 예수님한테 다 가요. 사람들이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침내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니? 그걸 증언할 자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 그러면서 자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데요. 자 신랑 아버지 집으로 그 신부가 가서 혼인 잔치를 이제 그 최종적으로 벌이게 되죠. 그래서 7일간 혼인 잔치를 하게 될 때. 이 신랑 신부는 신방에서 7일간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신랑의 친구들은 뭐하고 있냐 그방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나올 때까지 지키는데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지금 내 신부는 정결했다 내 신부 처녀가 맞다 이 말을 갖다가 하면 그 얘기를 이제 이 신랑 친구들이 밖으로 가서 이제 하객들한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신부는 정결했다 신부가 처녀가 맞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 박수를 치면서 아 드디어 이제 둘이 하나가 됐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이 어, 자기는 바로 그 신랑의 친구로서 그 기쁨을 어, 내가 누릴 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침례 요한이 어 주로 이제 그 사역을 했을 때그 애논 강가 요단 강가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침례 요한이 투옥이 될때그 투옥 때, 투옥을 시킨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나라가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방이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어떤 왕이었냐면, 굉장히 교활한 왕이었어요. 이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 같다 그랬죠. 야, 이 사람한테 그 배달은 동생이 여러 명 있었지만,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기억해 두실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빌립 1세가 있고 빌립 2세가 있는데요. 빌립 2세는 그 옆에, 옆 동네를 그 다스리던 그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빌립은 이두레나 뭐 이게 가올라이니티스 요 동네를 이제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그나마 헤롯 집안 중에서는 그래도 인격적이고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은 아니었는데 별볼일 없는 헤롯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어느 날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와이프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 와이프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절세 미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봤더니 자기 남편은 왕이 될 사람은 아닌데 이미 이제 왕으로 있는 헤로난티파스를 보니까 어, 자기랑 눈이 맞았으니까 절로 빨리 공신 거꾸로 신어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 가요. 자, 이 사건을 놓고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죠. 지적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그거 죄다. 그렇게 동생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 동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헤로 또 입장 난처하지만 어 굉장히 이제 이 남자를 미워했던, 이 침내 요한을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그 와이프가 된 헤로디아였죠. 어 그래서 죽일 듯이 미워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고 언제 죽일까 이제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상황에 우선 투옥을 시키게 되는 것이 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생의 준비기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그 메시아상이죠. 어, 공생의 준비기간에는 계속 침례 요한이 이 투옥되기 직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 메시아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찍어 불에 던지는 자다. 그러니까 어,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침례 요한이 지금 투옥이 되는데 투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좀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메시아 상이 지금 침례 요한이 봤을 때예수님이 오신 게 맞는데 메시아로 메시아가 맞는데 그럼 당장 이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저 악한 왕 헤롯이 저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러면 어,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럼 나도 투옥이 되더라도 풀려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투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대체 그 심판주로서의 그 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들리는 소리는 맨날 뭐그 맹인들 고치고, 못 걷는 자들 고치고, 뭐 나병환자 고치고, 뭐 이런 얘기,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실망한 거예요. 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공생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재림의 때가 아니라 초림의 때로 온그 구원주로 온 메시아다. 성경 다시 봐라.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요. 구약은 요한까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딱 단언을 하신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신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유가 이제 신약이 되는 거고요. 그런 간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안에 침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 자, 이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가 이 나사렛 갈릴리 이쪽에 있었죠. 그럼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직행해서 오면 되는데 굳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서로 앙숙관계였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갈 때는 그렇게 안 가고 직행으로 가요. 빠른 길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북이스라엘이 그아수루한테 멸망을 하죠. 왜 멸망을 하죠? 자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베델과 단에, 이 사람들이 이남유다로그 예배를 드리러 갈까봐, 어, 금송화지를 세우고 이쪽에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여러 범의 죄가 시작이 되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진노를 사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 그게 BC 722년이에요. 아수르의 그 사르곤 이세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그 나라였다 그랬죠. 이 제국에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포로지에서 사람들을 그 다른 나라로 보내요. 이스라엘 사람을 뭐 저기 뭐 바벨론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바벨론의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이거 혼혈정책이에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얘기가 1 1기하 17장 24절에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피가 혼혈족이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안돼 너희들하고 같이 못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성전 다시 짓지 뭐 하고 그리심산 자이 그리심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그 들어갈 때그 두 곳에서 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그, 그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데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겜성이라고 구약에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수가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가성은 텔말라타라고도 하고 나블루스라고 현재 이름이 붙여지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가면 돼요. 자, 이이 예,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그 BC 128년에 어,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아주 그 탁월하게 영토를 막 회복을 해요. 정복해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솔로몬의 그 회복했던 영토를 거의 다다 이제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때 바로 사마리아의 이 성전을 완전히 이제 파괴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다시 그 유대화시키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죠. 어,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격렬히 저항을 하게 돼요. 서로 이제 반목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여기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어,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을 때 도착하신 시간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6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야곱의 우물 있고 6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요한복음의 그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이해해서 설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성경신학회에서 의그 조성민 교수님이란 분이 하셨는데 이제 이분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그거예요. 어,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표와 이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보는 시계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테마가 누가가 쓰는 그 시계, 시간은 유대의 시계고, 그 다음에 요한이 썼던 그 시계는, 기준 시계, 시각은 로마 시각을 썼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로마 시각이 우리가 지금 쓰는, 현대가 우리 사람들이 쓰는 시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저녁 6시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저녁 6시예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어, 여섯, 여, 어, 저녁 6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랑 이제 시간이 달라요. 6시간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있는 그 시간은 뭐냐면 개념이 유대 사람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을 써서 저녁 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6시인데요. 이 사람들 시간으로는 12시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이 유대 시간은 우리랑 6시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 요한복음도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 예수님이 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어서 그곳에 도착했던 시간이 6시라그랬는데이 6시에 여자가 물길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와 같은 공간복음의 시간에 의하면 이 시간은 낮시간 정오예요. 12시. 우리 시각 12시에요. 내리째는이 햇빛 가운데 이 사람이 왔다. 땡볕 가운데 왔다. 뭔가 지금 어,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뭔가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더구나 남편이 다섯이나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 여자를 음란한 여자, 거의 창녀에 가까운 여자로 그렇게 그동안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요한이 썼던 시간표가 다른데 요한은 이 시간도 다르고 나중에 절기도, 시간이 6월절에 대해서도 어, 이 본관 복음에서 보는 시간하고 조금 다르겠어요. 그 달력도 다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에 의한 시간에 의하면 이건 저녁 6시인 거예요. 그럼 저녁 6시로 본다면 저녁 6시에 물을 들어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어, 이 사람이 동네 사람하고 얘기하는 대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부분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 제가 봐도 이거는 어,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현대 시각으로 요한복음의 시각을 맞추는 것이 시계를 맞추는 것이 맞겠다. 시계 하나를 가지고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해석이 또 달라지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시죠. 자물 달라. 자 우물가에 온 여자한테 이제 물 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봤을 때자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지역에 오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연히 이상하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만이 사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네게 물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여기서 선물, 물, 생수, 그다음에 어, 마침내 14절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이 말은 다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영생과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이곳에서 하셨는데 굳이 이거 이 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이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죠. 자, 이 여자는 그럼 어떤 여자냐? 여기서 남편이 다섯 있는 여자라 그랬어요. 이말한 마디 이제 이 여자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아나 네가 난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은 맞다. 네가 어,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그때 선지자시군요 하고 이제 뒤집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한테 말하는 이 남편에 대한 얘기는 뭐냐? 어, 음란한 여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수혼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보통 그한 사람 남편이 죽으면 은 수혼제라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남편의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들어가서 어, 아들을 낳게 해주면 어, 그 아들을 호적은 자기 그 죽은 동생이나 또는 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호적을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아들을 희망을 삼아서 그 아들이 이 남, 여자의 모든 법적인 보호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지 않으면 이 여자는 계속 그 과부로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운이 나쁘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남편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뭐 도망갔거나 이상해진 상황이죠. 없어지거나.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고 이제 그래서 다 죽었.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자기의 실제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어, 아직 자기한테는 자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을까 이 제가 제 그렇게 지금 어,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것은 바로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 그리고 게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 이거 전부 다다 다 성령에 대한 메시지다. 자, 이것은 그 공생의 그, 3년 뒤에, 그니까 후반기죠.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어, 설명한 거냐. 성경이 성경으로 푸는데 7장 39절에 이는 그들이 믿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마,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어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가 맞는데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킬레스건이죠.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성전,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4장 25절에 메시아에 대한, 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구요 그래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라는 한 자가 오면, 그런 그, 그 메리,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 알죠. 우리도. 그랬더니, 어, 근데 그게 언제 오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자, 4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랬더니 바로 이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라. 자,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나야. 난데. 이 말이에요. I am. 그게 나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살펴볼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예요왜 수가성이고 어, 이 수가성 즉세겜성이어야 했을까 가신 곳이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던 땅이라는 거죠. 예배 자 야곱이 돌아와서. 그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세겜에서 장막을 친 다음에 재단을 쌓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는데 바로 또이 땅에서 어 48장에 보시면은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그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세겜 땅을 옛날에 샀다. 이 예배 드렸던 이 땅을 샀는데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더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세겜 땅은 요셉의 몫으로 요셉의 자손의 몫으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으면 애굽땅에서 죽죠. 근데 내 뼈를 어디다가 묻어달라? 예그 세겜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세겜에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 바로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곳이 처음으로 예배가 시작됐던 곳이다. 그러면 이세겜이란 것의 그 어원은 뭐냐? 샤카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아침 일찍 깨다. 깨다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자, 부활과 관련된 그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바로 그곳에 요셉이 어, 그 뼈를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그곳이 바로 천국 입성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상징화된 거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백성을 데리고 가고, 자 요셉이 그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는 말은 부활의 산소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구속과 부활의 어, 언약에 대한 땅이다, 언약을 상징하는 땅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바로 이 땅에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가장 비참한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였다 그 중요한 메시지였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동네 사람들한테 이 여자가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어, 모두 말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눈을 어,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라는 말을 지금 제자들한테 하고 있죠 자이 말은 이스라엘 절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네 달간의 농사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강림하셨던 때죠 자 근데 이 성령 강림하셨던 그때 이후에 그네달 간의 농사 기간이 사실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때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곳에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 어 이방인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어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아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 당신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이제 그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전반부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역이 종결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여기서 그 가나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과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가나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나사렛 그 배척받으시는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그 등장하는 도시인 가나라는 도시는 그 나다나엘의 출신 고향이죠. 그리고 그 물과 포도주를 만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도시인데 굉장히 당시에는 인구가 1만 명이면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그런 대도시였다. 그, 그에 비해서 이제 나사를 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죠. 집이 24집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 전체 그 로마 행정구역에 등록도 안될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였다. 자, 가나 왕의 호, 신하를, 신하 아들을 고쳤다 그랬는데 이 지역이 지금 가나가 어느 누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예, 헤롯 안티바스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이 신화가 섬기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사람이 와서 계속 그, 청하는 거예요. 여기 원어를 보시면은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번 해도 안 되고 두번안 되고 예수님한테 계속 청하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병, 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 어, 그때 예수님께서 도, 너희들은 도대체가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 메시아의 사인, 징표고 기사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말 그대로 놀라운 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가나, 어, 가, 이 가나 왕의 신하가 어, 예수님께서 가라 이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에 어, 믿고 가게 되고 가서 가다가 이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신, 그, 자기 하인들한테 듣게 되죠. 근데 그 시각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라는 말을 했던 그 시각이었는데 그게 어제 일곱시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요한복음이고 일곱시면 우리 시간으로도 똑같이 일곱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게 공간복음이었다면은 거기다가 육을 더하면 된다. 여섯 시간을. 자, 그래서 이것이 그두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래서 이 가나에서 행하신 혼인 어,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와 가나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두 개가 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으로 가세요. 이 보시면은 가나하고 나사렛하고 다고 도시, 고만고만하죠. 그 도시가, 그 위치가 가까이 있죠. 다 지금 갈릴리인데 이쪽에 그 나사렛 특별히 에스네파 강성 지역이었어요. 에스네파는 이방인들을 특별히 굉장히 그 적대시하고 아주 혐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의 사장에 지금 나오는 이 기사는 어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에서 벌인 성전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땅 갈릴리 뭐 전부 다, 다 지금 유명이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4집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로 뭐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 신기해서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제자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아마 이 가나 그 왕의 신하에 그 기적을 했을 때 나다나엘은 그곳에 지금 있고 다른 제자들과 여기에 왔을 수도 있어요. 자그 펼쳐진 그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이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임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어, 이 주의 은혜의 해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동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해라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의 해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 본문에 있었던 그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 심판의 날이죠. 근데 심판의 날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빼고 주의 은혜의 해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초림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실 때이 말이 오늘 이루어졌다. 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어, 감동적이야 이렇게 본게 아니라 뭐야 이거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어, 쟤 누군지 아는데 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아는데 코흘리기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이건 제자들을 들으라고 이제 한 소리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렙다 과부 얘기와 남만 얘기예요. 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과부한테만 갔다 거기에만 구원이 임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구원 받았던 완전히 치료 받았던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남만밖에 없었다. 자, 이 이방인들, 수리아 사람 살했다가 뭐이 얘기는요, 이 이스라엘, 이 특별히 에 s n 파 자,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듣기 싫은, 혐오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때 당시에도 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완전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죽이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남 떨어지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그곳을 피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왔다 그랬죠. 이 가버나움 동네는 누가 지금 살고 있었던 동네예요. 시몬 베드로, 어,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죠. 자 그래서 어, 이사야 61장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부분 이것이 그 누가복음의 성취가 됐고 어, 이사야서 53장 3절에 유대인에게 배척받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어, 성취가 되었다. 나사렛 배척 시기는 지금 보신 거는 공생의 1년 기간에 있었던 1차 배척 시기고요. 2차 배척 시기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나와요. 이거는 공생의 2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어, 가버나움에서 그네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나오고 물고기 장, 남는 기적이 나오죠.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는요. 지금 가시면 은그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건 이제 그가버나움 그 드론으로 찍은 그 사진이에요. 지금 유적지를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 이곳에 그 갈릴리 호수가에 있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이제 호수 뭐 바다 이렇게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둘다 그냥 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이 짜냐 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담수호죠. 자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더 이상 이제 나사렛에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이곳을 떠나서 그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실 수 없죠. 그리고 또 가버나움이 월락, 워낙에 그 교통의 요지고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열심당의 근거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베이스캠프를 차리시고, 이곳에 이제 집을 얻으시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공생의 그 준비기에 다섯 명의 제자, 따라다녔던 다섯 명의 제자들은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 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침내도 주고, 어, 지폐를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시간에 이렇게 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생업을 어, 내려놓고 전, 전임으로 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몬과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은 그 구면이죠. 원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고 그 다음에 그 야고보는 여기서 지금 합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빌립과 나다나엘 있었죠. 나다나엘은 아마도 이제 가나 사람이었는데 따라오다가 이제 가나에서 멈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은, 어, 이 나살의 배척 사건을 보고 다시 이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특별히 오셨을 때는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왔는데, 바로 이네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먼저, 그, 나를 따라오라, 사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때 그 동사를 보시면은, come, follow, 테라고 돼있죠? 오라. 그냥 따라와라. 내 뒤를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 사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때 따라 따르다는 말은요. 아콜루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함께 가다,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이제 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마태와 마가복음에 이 나오, 등장하는 이 사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어, 학자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누가복음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고 다른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 앞서 있는 사건은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이 지금 물고기 잡는 기적에 대한 사건은 이거는 좀 클로즈업해서 상세하게 묘사한 거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이것이 다른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몇 번을 부르신 거다. 처음에 그 공생의 준비 기간에도 불렀고 그다음에 또 한번 불렀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한번 부른 게세 번째 부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 저는 그냥 이것을 그 아까 먼저 얘기했던 설명대로 클로즈업한 걸로 보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이곳에 왔을 때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몬 베드로와 그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전부 그, 그 전날 다 이제 동업 관계였거든요. 어부들이었는데, 어, 전날 밤에 실컷 그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당시에 그 어업은, 어, 물고기 잡는 그 일은 언제 하냐면 밤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하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밤에 이제 그물을 쳐서 밤새도록 일을 해서 낮밤이 뒤바뀐 사람들인데, 굉장히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피곤하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그물 씻고 이제 파장 분위기로 집에 들어가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 가지고 몸은 지금 천근만근인데 설교를 하신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어, 그 베드로한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자, 서로 이제 아는 사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려고 배 빌려달라 그랬을 때 당연히 빌려줬을 텐데 지금 이 말은 깊은 데로 가서 뭐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밤새도록 내가 지금 전문가인데, 어, 에 어, 전문가가 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지금 잡으라 그런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어, 예수님이 누,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가서 밤이 새도록 내가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갑니다 하고 이제 가요. 이때는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님은 그 에피스타타예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한 2억 정도나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분량. 어,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뭐 2, 3년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한꺼번에 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와서, 어, 이때는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퀴리오스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자, 이외이 이 얘기를 했을까? 이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이 같이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랬는데, 계속 생업을 포기를 못하죠. 가정이 있는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오지 못하고,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기가 이제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얘기, 어, 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당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예, 그건 예, 그 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이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진짜 신, 신이, 신이라고 신 이렇게 믿게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엎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어 단순히 높이 보는 그 아주 그 위대한 그런 인물로만 봤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하고 동업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그 그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엎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대 대했을 때 먼저 나와야 될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반응은 뭐다? 회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도 놀랐고 모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야고보 요한은 그세베대가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세력가였어요. 그러니까 배도 여러 개 갖고 종업원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 재계 쪽으로 뭐 정재계 인사들과 다 줄이 닿아있고 종교 인사들하고도 줄이 닿아있었다그랬죠 자, 그랬는데 이네 제자가 이 공생의 1년 기간에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가 뒷부분에 가서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2년 기간에 열두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세워지게 되죠. 어, 이때 합류하게 되는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죠. 그리고 어, 헤롯 아크리바 1세에 의해서 나중에 그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최초로 순교한 자라고 할수 있죠. 어...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자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은 이사야 국장일 절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 물고기 잡는 기적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어,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그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베드로 장모와 병자를 고치는 어, 기적은 이 공간복음에만 나온다. 요한복음에 안 나온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의 그 회당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지금 이 사건은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 어, 23절을 보시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건 안식일이라는 사건을, 안식일이라는 이 때를 기억을 하시고, 회당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이 회당은, 어, 거룩,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인데,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또는 크리스찬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누군가 지금 이 안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축사를 해야 되고 예, 그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없었다. 반증이죠. 자, 이 귀신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들린 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 마리란얘기예요 여기 들어있는 귀신이. 근데 멸하러 라는 게 원어를 보면은 완전히 그 destroy fully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들을 멸하러 온 때는 언제예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지금은 그냥 쫓아버리는 때예요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이 사건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은요 안식일에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보았을까라는 것을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안 입고 온 모습으로 이제 이때부터 제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 어, 그래서 이제 예수의 소문이 이때는 그좀 이렇게 가십거리처럼 막 이렇게 루머 수준으로 이제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소문이 어, 할때 이때는 에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의 소동 수준으로 아 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놀라움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어, 마태복음 이제 8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 장로를, 장모를 고치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아마도 이제 그 열병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을 때 이게 메갈로 어, 피라토라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심각한 열병이니까 죽을 수도 있는 열병 그러면 뭐 말라리아나 아니면 뭐 장티푸스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 이제 시몬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장모와 장모를 모시고 있었던 거죠. 모시고 이제 안드레랑 다 같이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잘 보시면은 어 마태는 손을 만지셨다고 표현을 했고요. 마가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고 누가는 예수님이 옆에서 열병을 꾸지셨다고 랬어요자 굳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것을 그 레슨으로 삼으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전부 다 하셨을 걸로 봐요. 자, 그래서 그, 이때 장모가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되고 수종들게 되죠. 아마도 이제 물고기 그때 많이 잡은 걸로 생활비 다 챙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어, 걱정 없이 가족들 걱정 없이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사여서 53장 4절에 나와있는 질고라는 표현이 원어로 홀리라, 홀리라고 홀리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질병 병 그러니까 시크니스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지고 자 그래서 우리의 병을 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지, 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을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그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또는 여러분 들 자신의 그 병이 그 고칠 수 없는 병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 있다면 어, 물론 하나님이 때로 그 사도바울처럼 어, 은혜로 주시는 다른 병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런 그 병을 놓고 바로 이 레슨들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시고 또꾸짖으시는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갈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고 시몬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은 어, 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어, 둘다 공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지금 계속 이제 순회사역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자이 한나병 환자예요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 보면 이제 누가는 의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죠.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랬어요. 자 나병이 어떤 병이냐. 이 가장 그 무서운 병인데요. 이 신경계로 이 균이 다 침범을 해서 이런 것들이 조직 모든 조직에 이게 다 썩어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통증이 느껴지질 않아요. 뭐, 손, 발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눈, 코, 뭐,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자, 이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을 나타내는, 그거 그 무서움을 경, 음, 경고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병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했어요? 격리시켰죠. 자, 이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환자들은 격리해서 뭐 소록도나 이런 데서 따로 이제 치료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죠. 자, 이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어,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세요. 어, 말보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 행동이 먼저 들어가요. 자 손을 그에게 대셨다라는 것이 이세 명의 보금서 기자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에게 대시며 에, 대신다는 말은 햅사토라고 지금 하는데 영어로 터치예요 그에게 손을 대셨다. 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이유가 뭐죠? 감염이죠. 자이 이 병이 영적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만 어,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이 병이 감염이 되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병이 나을 때까지 제사장이 판정을 할 때까지는요.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리낌 없이 그에게 손을 대시죠. 자, 이 사람은 그 즉시, 저는 이걸 보고 막 눈물이 났어요. 자, 이 사람이 느꼈을 그동안의 그 심리적인 그 고통. 이 이미 육신의 고통은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그 고통, 사람들과 만질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야 되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 노, 엄청난 그 고통을, 어, 그 고통 가운데 있었,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어, 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냥 소문 어,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귀시 쫓고 막.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한 분이구나 어,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뜻의 5장 15절의 그 소문이 로고스로 바뀌게 돼요 아주 그냥 어, 높이 그 사람을 그, 그 위험이 올라가는 그 존엄하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소문으로 이제 누가 보금해서 바뀌게 된다 이제 이때부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이 나병환자에 대한 그 정결 예식이 있어요. 어 레위기 14장에 보시면요. 이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사함의 의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는 지금 당연히 죄사함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로 받쳐지기 전이었죠.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쵸. 제사장한테 받쳐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속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이 나왔다는 것도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의 진단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그 당시에 그 법적인 효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그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새두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는 그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물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죽이고 그리고 한, 하나는 산채로 그 잡은 새를 찍어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일곱 번 뿌려서 정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그 놓아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 제물을 바치기 바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사함까지 끝나는 거였죠. 자이 문제가 이제 누가 복음 5장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중풍병자 환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마비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랄렐리 메노스라고 지금 원어가 돼 있는데 이게 그 위큰이라는 영어로 지금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육이나 이런 게다 위축이 돼서 약한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무게리 같은 게 아니었나 이제 제가 제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도 이제 딱하죠. 이제 점점 호흡이 마비돼서 죽어갈 걸 뻔히 아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 2장 3절에서 특별히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이 누가복음에서 이 기사를 보시면 5장 20절에 이 병자를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이네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어, 예수님께서 먼저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를 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배경을 보시면 여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 왜 앉아 있죠? 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그 메시아 후보로 막 일약 스타가 됐고 떴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귀신 쫓는 것이 또 그만큼 이제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뭐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서 낫게 하고 이렇게 막 자꾸 율법을 어긴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어, 그리고 민중들에 의해서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경계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그 율법 교사들이 이제 스파이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그때 그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하자마자 아, 잡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 뭐야, 이거 왜 신성모독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악한 생각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다 아시니까 뭐라그 그래 얘기를 하시냐면,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말이랑 일어나 걸어가라게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더 쉽겠느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기적이야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세, 이따, 이때의 세이이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 제가 그 정결 예식 설명을 했죠.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사함이 아니라 어 그냥 재물 가지고 가서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한테 가서 바치고 기도하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였어요. 다만 이 죄사함을 할수 있는 그권하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제사장 그룹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종교인들한테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것은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의 일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바쳐서 죄사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저기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 지금 제사장 그룹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그그 그 계열이 아닌 사람이 이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느냐 이러, 이,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따졌던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수 없었어요 기적은 일으킬 수 없었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먼저 했으면은 이렇게 꼬투리를 안 잡았을 텐데 죄 사함을 먼저 받았다 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 그 얘기를 일부러 먼저 하시고 그 뭐예요? 예수님은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너희들만 그 제사장만 이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야 진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나한테 있어 그 얘기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 주시죠. 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기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인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어, 이게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한편 바리새인과이 율법교사들은 어, 속으로 생각했을 때 어, 이게 굉장히 이제 부글부글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죄라는 말이 뭐냐. 이 여기서 지금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신약 속에 이제 죄에 대한 단어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시고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이 죄에 대한 그 원어의 뜻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 속성을 나타내는 단서가 된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했을 때 하마르티아는 빗나가다, 범죄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가장 신약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기서 지금 하마,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늠한 여인이 그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역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불순종 듣기를 거부해서 하는 그 죄를 파라코에 라고 하고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죠 그 아담과 하와이 그 다음에 파라노미아 이거는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뜻이고요 어, 아그노에마는 그 몰라서 짓는 죄 깨닫지 못해서 짓는 죄그 다음에 파라바시스는 곁길로 가는 죄그 다음에 그 비행 죄악은 아디키아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가 있죠 그럼 파랍토마를 써요 이렇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할때 그것은 파라토마예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불법의 아들, 뭐 멸망의 아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또는 그 죄에 대해서 가장 그 악한 죄,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는 그 죄, 이거를 무법 또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노미아라는 그언어를 쓴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중풍 병자를 고친 기적은 그 공간 복음에만 나온다. 요한 복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년 여,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그 공간 복음에만 나오고 이게 요한 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 원래 그 야이로 딸을 살리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 고치는 사건은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공, 공생의 2년 기간이 있었던 사건이죠.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있다가 이제 본문을 다뤄보시면은 아 이게 공생의 1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따로 분류를 했어요. 자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또한 명의 그 제자를 공생의1년 기간 중에 부르는데 그게 마태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레위라는 어 이름도 지금 마태의 이름이었는데 레위라 하는 셀이라 그래서 이제 누가 누가는 굉장히 이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자 레위 집파는 어떤 집파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그그 그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앞잡이로 있는 그런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이 레위라는 하 세리라는 이 말만 가지고도 아이 사람이 그 겪고 있었을 굉장한 그 마음의 번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마태는 굉장히 머릿속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거죠. 자 어,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레위라는 사람이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마음에는 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죠. 마태복음에는요. 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라는 말이 마타디오스인데요. 이게 그 유다 마카비의 그 아버지 이름이죠. 그,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 마카비 가문에 그 이름을 갖다가 썼다라는 것은 이 집안에 아니면은 어, 이 사람이 이, 굳이 이 이름을 갖다가 일부러 밝혔다라는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 유다 마카비 같은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그런 범민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마테가 또는 이제 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 이 사람이 어, 잔치를 벌여요. 이제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 근데 이 잔치에 누가 와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초대를 한 건지 일부러 또 스파이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세리를, 세리가 벌린 잔치죠 지금.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자 논쟁을 예수님하고 이제 하시려고 이제 한 건데 그첫 번째 논쟁이 뭐였냐 아니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이거였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슈는 왜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십니까 먹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쟁 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왜 함께 하느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이 말을 하니까 어, 이제 한방 먹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서기관들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또 이제 논쟁으로 들어가죠. 어, 자기들만 이렇게 걸고 넘어가면 은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까지 이제 어, 걸고 넘어져요. 여기에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와있었는데 이게 아마 금식기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합니까? 이제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바로 새 포도주 어, 그 다음에 어, 새 부대의 비유예요. 그리고 새옷 비유. 자이 이야기를 그, 마가가 기록할 때 또 역시 똑같이 이렇게 먹고 어, 마신다 했을 때 여기서는 마신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먹는다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했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스카리아서 이장 강의를 할때 포도주와 그 금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뤘었는데 이강이에요. 자 그때 그 성전 파괴와 관련된 금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유대인들의 그 금식 일이 있는데 기준점은 성전 파괴예요. 그래서 일 성전이 파괴됐던 날 그리고 어, 또 그것과 관련된 날짜로 해서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4월과 10월의 금식 이렇게 나눴고요. 어 그리고 또 제2 성전이 파괴된 것도 일 성전이 파괴된 날과 같은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날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에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냥 무조건 그안 먹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뭐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다. 이제 그 교훈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했고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금식 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었고, 그래서 금식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 나타난 절기가 불임절과 관련된 절기였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뭐냐? 어~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 침례 요한도 그랬듯이 이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는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개념으로 이 구원주와 심판주가 이한 번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메시아상이었어요. 이 구약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리세인과 석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진리 새 포도주는 뭐냐면 나는 지금 초림주로 왔고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것그 어, 메시지를 그 진리를 이들이 알고 있었던 새 질, 어, 낡은 진리가 아니라 새 진리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어, 온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했을 때그 언약의 피는 바로 포도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포도즙이, 즙에 대해서 이게 새 포도주, 포도즙, 단포도주, 구약에서 말하는 이것은 전부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 또, 또 이제 원수들에 대한 피, 원수들의 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는 그, 그 발효된 술 포도주 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쓰게 된다. 어, 그래서 이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해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이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시제인데요. 이 9장 18절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뭐,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마태 집에서 지금 세포도조 세 부대 얘기를, 지금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너희들의 부대는 그 낡은 부대다. 이 진리가 들어가면 너희들이 터져버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면서, 어, 제 딸이 지금, 죽었어요. 여기서는 엄밀한 의미로는 죽어간다는 뜻인데요. 지금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관리는 누구냐? 회당당 야이로라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웃수를 만지고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에 이게 좀더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요. 자 누가 복음에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있죠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공생의 2년으로 놓고 마태는 아까 공생의 1년으로 놨죠. 왜냐하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공생의 1년인데 어, 그렇다면 이 마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가 가장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공생의 1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회당장 야이로에 이렇게 12살 난그 외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 그 원어를 보시면은 처음에 죽어갔죠. 그러니까 아포드네스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어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12년 이것도 똑같이 12년을 그렇게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만졌다는데 옷가는요. 그냥 옷가가 아니라 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속옷 하면은 우리는 그냥 팬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겉옷은 이렇게 걸치는 옷인데 그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밤이 되면 추워지죠.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이나 야외에서 자야 될 나그네들은 이런 그 겉옷을 이불로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에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겉옷이죠.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옷술이 달려있는데요. 이 옷술은, 이렇게 술이 이렇게 달려있죠? 자, 이 옷술은 그 당시에 그 도장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옷술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크레디트 카드 같은 그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 전, 잡히고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아주 귀한 거죠. 근데, 어, 이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정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의 옷술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그 유전과 전통의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율법은 아니고 그 유전과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어, 12년 동안에 하혈을 하는 병이었던 거예요. 어 혈류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생리 기간 중에 여자들이 그 흐리는 피가 아니, 아니고 그 이외의 기간에 이제 피가 계속 흐르면 이 사람 뭐 빈혈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죽음에도 이룰수 있는 그런데 이 병을 그 마가복음의 기사를 보시면 5장 25절에 어 많은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막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오히려 아무 효험이 없고 도일이 어 중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은 다 쓰고 쓰, 쓰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손을 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자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부딪힌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부정한 여자가 옷가에 손을 댔는데 이것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손을 댔을 때그 부정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처, 처형당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어,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 이 정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이 여자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손을 댔을 때 그냥 예수님이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또 거기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밝혀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밝혀 얘기를 했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8장 48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이 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딸 한마디로 이제 이 여자를 살리게 되죠. 자, 딸아라는 말은요. 이 12살 난 아이의 에도 똑같이 딸이 네 딸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딸이 나오는데 똑같이 디카테르라고 해서 아주 어린 소녀딸을 말을 해요 근데 이, 이 여자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자란 성인한테 딸아 라고 왜 굳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 옷술에 손을 대서 어, 이 여자가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에게 제 잡혀가서 율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돼야 될 상황인데 그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이 어, 이 완전한 자의 자녀 관계, 그러니까 서로 자녀 자녀와의 관계면은 그 처벌에서 제해질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 따라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12년 혈류증 알았던 환자가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갔는데 이미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장송곡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갔더니 그런데요, 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뭐3일장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날로 땅에 묻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정한 게 없어져요. 그 죽은 고인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급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이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 기적이 나오죠.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아의 장면이 나오죠. 엘리아의 그 원어가 보시면 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두 배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엘리사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아요. 즉 예수님의 이름하고 의미가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구약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했죠. 근데 엘리사는 어, 두번 엎드려서 살리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세번 엎드리죠.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죠? 침내 요한을 예표하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셨냐? 그냥 손을 잡고 달리다쿰 어, 소녀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아아 뭔데요?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그말 하자마자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수제자인데 그세 제자만 데리고 그 방으로 가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 영적인 아들인 마가에게 했고 마가가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그 원어 달리다쿰이라는 거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요 이것이 어, 다른 걸로 이 뜻을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성령께서 성경에 이렇게 원어를 쓰게 하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때 마테를 공생의 1년 기간에 부르셨는데 이 마테는 나중에 에티오피아 선교 중에서 선교 중에 그 나다, 나다바에서 마늘창으로 살해됐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야이로 사건과 그다음에 12년 혈류병 알았던 여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공간 복음에만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게또한 가지 있는데 어, 둘다 10이라는 숫자를 쓰죠. 이제 12는 완전수인데요. 에, 이 회당장이 죽은 딸은 사실 이스라엘의 미래죠. 그리고 이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 그 공동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공동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도 예표한 사건이다. 그렇게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일련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지상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음을 알리는 신호탄은 바로 다름 아닌 성전청결 사건이었다 그랬어요. 이 성전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시골 천구석의 젊은 납비였다가 어, 유대 갈리 전역에 걸쳐서 일약스타가 됐죠. 어, 당파와 관계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를 예사롭지 않은 인물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주묘,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민중들은 어, 성전에 임할 것으로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바랬던 성, 타락한 성전 제사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그러나 감히 아무도 할수 없었던 권력과 결탁한 거짓 종교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통쾌한 척결이 어느날 갑자기 해성과 같이 등장한 나사렛에서 온 무명의 한 청년회에서 집행된 거죠. 헬라 시대에 잔인한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과 탄압으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로 인해 분연이 일어나 성전을 정한 화 청년 유다 마카비를 기억하시죠. 자 그의 군대는 바벨론에 의한 어, 유대 왕국의 멸망 이후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비록 120년에 이르는 짧은 시기였긴 했지만 독립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 무능한 왕들로 인해서 이민족 로마의 잔혹한 압제 가운데 들어가서 또다시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지내야 했던 백성들은 타락과 부패의 운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유다 마카비와 같이 용감하게 척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다윗의 부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이기를 소망하면서 열렬히 환호했을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성전과 동일시하셨고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예표하는 본질적인 실체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집행하는 것이고 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제물의 첫째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서 받쳐져야 하는 흠 없는 재물 어린 양으로 직접 오신 사건이죠. 어, 그분은 성전의 본체이시자 성전보다 크신 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육신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사는 그야말로 통탄할 지경이었죠. 하나님께 바쳐져야할 가장 거룩하고 흠없어야 될 재물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은 출세와 돈에 미쳐 본분을 망각하고 악인과 연합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음과 저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비록 초림의 주, 은혜의 구원주로 오신 때였지만 자신을 예표하는 대속 재물들을 이렇게 더럽혀서 성전을 모독한 사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던 주님은 마침내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며 죄악들을 쫓아내사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거, 한때만 일어났던 죄악상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대와 오늘날을 통틀어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어두운 교회사의 단면이죠. 예수의 이름을 팔고 복음을 팔아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오늘날의 예배의식 가운데 실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의미하는 원어 중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관역을 벗어남, 빗나감이라는 의미의 하마르티아라고 했었죠.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빛나가게 해서 생명이 아닌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원흉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전이 그리스도의 육체인 동시에 모든 성도 안에 실재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곧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성전을 이루면서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해결되지 않은 상처, 욕심과 죄로 성전이 더럽혀지도록 계속 내버려둔다면 그러면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늘의 왕국, 천국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청소되기 위해 은혜의 때에 채찍을 드셨던 예수님께서 보복의 때, 에 심판의 때에는 더럽혀진 모든 성전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단숨에 죄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 성전 청결 사건으로 고속주의 고, 공생회를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심판주여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제자 학교 수료증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그들을 제자로 증언하진 않습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건 믿음보다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따름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말씀에 대한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주와 선생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들, 단순히 지식과 신조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끝까지 그를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따르다는 말의 원어는 원래 길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라 의미는 주와 선생 대신 그분과 같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의 원어는 모두 같은 피스티오입니다. 충성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최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따라갔던 열두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최후는 한결같이 그분과 같은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들, 세상과 죄를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12사도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따라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옳은 행실로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해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